네, 안녕하세요. 어, 건강한 네. 즐거움, 샐러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기업 바로샐러드를 발표할 콘택트조의 강나영입니다 사료 <웃음> 네, 속에 있는 이 먹음직스러운 샐러드는 바로에서 현재 판매 중인 현재 연어 샐러드인데요. 여러분, 이글루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어, 네, 연어도 있고요. <웃음> 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료들이 다가 아니 다른 좋은 가치를 함께 담아 판매하는 기업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와로샐러드입니다. 가치 있는 소비가 가치를 생산하는 믿음으로 와로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넘버원 음식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와로는 진주를 시작해서 세계의 지점을 내며 열심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로샐러드는 어떻게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있을까요? 와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와로셀러들을 중심으로 농가, 공객, 그리고 주식회사 와로와 함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를 꾸준히 활용하면서 진주, 함양, 사천에서 여러 가지 재도, 재료들을 받아오면서 함께하는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유통, 소비를 이루어냅니다. 와로는 이렇게 화면처럼 건강하고 든든하고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와로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저희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샐러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하루 채소 권장량을 섭취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단 3명 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한국암에 의해서 20세 이상 59세 미만 1,011명을 조사한 결과 젊을수록 채소와 과일 등의 섭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처럼 샐러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데요. 이러한 흐름이 현재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에서 샐러드 검색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2016년부터 샐러드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건강과 웰빙에 주목하게 되면서 샐러드에 관한 검색량이 2020년에 월1 9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관심, 과연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당연히 20대에서 30대 젊은 여성들이 우월하게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서울대 터드비즈랩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샐러드를 피니로 섭취한 집단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매우 비슷하고 미혼보다 비온의 비율이 두배 정도 높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볼수 있었는데요. 세븐일레드 편의점의 샐러드 매출 분석에 따르면 샐러드 시장의 비주류라고 여겨졌던 남성과 장년층의 수요가 증가함을 그래프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이는 세븐에서 이러한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건강하고 가벼운 샐러드로 환기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아짐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샐러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젊은 여성층만 먹는다는 인식에서 현재 일상식으로 전 연령대에서 구매가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좋은 변화에 힘을 싣는 쪽으로 홍보 전략을 세우기로 했고 주요 타겟층을 40대에서 50대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연령대별로 샐러드를 바라보는 시선 차이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두그 세대가 가성비를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2030 세대는 비주얼과 다이어트에, 4050 세대는 실용성과 건강에 주목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4050 세대가 주목하는 건강, 실용성, 가성비를 모두 잡은 그린 헬스케어를 주요 전략, 주요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한 전략은 버플과 관련이 있는데요. 와로에서는 올해 고객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역량 상태별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웹과 앱 서비스를 매장 키오스크에 연동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앱에 설정하면 좋을 두 가지 설정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여러분 화면 속에 이 검사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요즘은 자신의 혈액형을 당연하게 알고 있듯이 자기는 자신의 성격 유형에 맞는 m b t i 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MBTI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검사가 바로 GHTI 건강 유형 검사입니다. GHTI는 그린 헬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과 좋아하는 음식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GHTI 유형을 정해주는 검사입니다. 이 GHTI 유형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비롯한 여러 수치를 예상해주고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샐러드와 음식을 추천해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섬세한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의 이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은 캐릭터 케어 시스템인데요. 화면 속에 보이는 귀여운 여우 캐릭터는 여우 캐릭터처럼 어플에 회원가입을 하면 워로셀러드의 시그니처 캐릭터를 지급합니다. 어플을 이용하면 이 캐릭터에게 줄수 있는 먹이를 지급하게 되고 이 먹이는 이용자들의 포인트로 정립이 됩니다. 이 포인트는 어플을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캐릭터 케어 시스템은 포인트 지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력과 생활력이 높은 4050세대의 어플 이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와로 샐러드의 홍보 관련 전략인데요. 바로 와로와 건강하기로 약속해 챌린지입니다. 저희는 4050세대를 어떻게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샐러드의 관심도가 높은 2030세대가 부모님 세대인 4050 세대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건강한 와로필만 걸으세요. 라는 부제와 함께 호도를 컨셉으로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챌린지가 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를 통해서 샐러드에 관심이 적은 2030 세대를, 아, 20, 적은 4050 세대를 2030 세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영업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전략은 네이버 밴드를 통한 페이지 개설입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개방적인 SNS를 선호하는 2030 세대와 달리, 4050 세대는 개인 카페와 같은 폐쇄적인 SNS를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나만의 밴드를 개설하고 초대를 통한 운영 방식을 가진 네이버 밴드를, 아, 네이버 밴드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와로 샐러드의 페이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와로에 숨겨진 이야기와 먹음직스러운 와로 제품들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할 수 있고 이는 4050세대의 어플 이용률이 높은 만큼 높은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와로샐러드의 홍보 전략입니다. 와로샐러드가 그저 샐러드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건강한 맛과 좋은 가치를 판매하는 거대한 프랜차이즈로 성달하기를 함께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계를 했으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은상터하는게 재밌겠죠? 은상두 팀이고요 첫 번째로 어, 3조 후즈조 루디아의 배틀 홍보한 후즈조입니다 <웃음> 네, 다음 은상은 어, SSS조 자연동화를 홍보한 SS조입니다 <웃음> 다음은 금상입니다 유트리 인더스트리를 소개한 동상수소도 <웃음> 그리고 어, 대상 와로를 소개한 온택트조. <웃음> 첫째입니다. <웃음> 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 상장 대상 그 팀명 온택트조 반나경 이가희 위 사람인 네. 대학사에게 근데 대학 층에서 대학대학 미디어클리닉 대학과가 최퇴한 2021년 한마피아리 메이 발표에 수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더욱 얻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8일 생활사회적경제통합전센터당 정오님 가요.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저희 마루가 함께 할수 있어서 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어, 뭐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우선 그 앞서 발표해 주신 학생분들 발표 정말 잘 들었고 어, 저희 와루셀러드를 발표해 주신 학생분들도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저희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논의도 좀 해보고 추후에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을 발표해 주신 학생분들의 어, 다양한 홍보 전략들도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어, 좀, 저희도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